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매일 저녁 6시에는 초보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초보왕이 큰 힘이 되니까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라이버 특집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7일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의 골프, 옥 선생이 생각하는 골프, 옥골프 이게 무엇인지 점점 알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는 스윙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스윙도 보여드리지만 제가 골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쳐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특히 이번 주는 옥스윙4가 시작되는데 방법왕, 초보왕, 그리고 옥스윙 아카데미가 거의 같은 맥락으로 해서 여러분께 빡 몰아넣는 듯한 그냥 쏟아붓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레슨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정말 특별한 레슨들입니다.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하니까 모두 함께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스토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L2L, 절대 스윙, 뭐 태풍 스윙, 옥스윙1, 옥스윙2 다 해봤어요. 그럼 이제 정리의 개념으로 들어가면서 초보왕은 골프를 어떻게 생각할까 옥선생은 골프를 어떻게 생각할까 방보방은 골프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두 편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한 얘기 아마 또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골프는 저는 이 간절함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골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뭐 잡히지 않는 무지개 그리고 멘탈 게임 막 이래요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분에게 골프가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 시작하지 마? 이런 분도 있어요. 그만큼 어 on, come on, come on, come o 데 골프라는 on, 요 배달을 하는 거예요 딜리버리를 하는 거예요 스윙은 딜리버리를 하기 위한 내 능력치를 키우는 기술일 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이 스윙을 하는 목적은 내가 공을 배달하는 거지 그냥 빡 때려 가지고 그 멋진 샷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선수들 제가 스윙 한번 해볼게요. 스윙이 좋은지 안좋은지 보세요. 어때요? 괜찮죠? 근데 제가 페이스 어떻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어요. 공 맞출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 정말 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저에게는 훨씬 골프를 잘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L2L부터 그 스윙의 맥락으로 봤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골프를 처음 시작하신다고 생각하고 초보방을 시작했지만 내가 중요한 건이 작대기를 가지고 공을 앞으로 쳐서 내 능력치에 맞는 거리만큼 계속 보내나가서 내 능력치 속에서 가장 실수를 줄이고 스코어를 적게 받는 게 골프를 점점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 스윙 뭐 앞에서 정면에서 카메라 찍잖아요. 딱 놓고 딱 이런 생각 하면서 딱 해. 그럼 카메라만 찍으면 오야 그래도 야 초보왕 좀 스윙 컴팩트하다. 아이고 공은 일로 고 왔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늘 내가 페이스가 어디 있는지를 이해하고 위치를 인식을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려고 하는 이 의지. 그렇다고 스윙폼을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의지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할아버지 스윙이라고 비웃으시잖아요. 이렇게 해고 비웃으시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똑바로 보내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보고. 조금 더 세게 쳐요. 할아버지 스윙으로. 여러분들 본 할아버지 스윙으로. 자, 이제 한180 정도 나오겠네요. 또 할아버지 스윙으로. 이렇게 쳤더니 한 200원 나올 것 같아요. 딱201 나왔네요. 할아버지 스윙으로 이게 왜 되는 줄 아세요? 보내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공 때리려는 의지가 아니라 보내려는 의지가 있거든요. 자, 그럼 할아버지 스윙에서 허리만 좀 세워요. 더 보내려고 해요. 제가 무지하게 세게 때리나요? 저는 이것도 되게 잘 날아간 이건 한230 나왔는데 이것도 되게 잘 날아간 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약간 왼쪽으로 간게좀 아쉬워요. 자 그럼 좀더 세워서 이렇게 보내요. 아이고, 왼쪽으로 와서 오른쪽으로 치려고 했더니 조금 밀렸네. 그래도 늘 타겟 지향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몸동작보다 철저하게 손에 의해서 지금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감각이 살면 이제 손은 거의 몸에, 몸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슴을 그쪽으로 할아버지 수이해도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이러한 형태의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뭘 알려드리고 싶냐면 가슴으로서 하기 이전에 손으로서의 나의 능력을 개발해봐라. 손으로 계속, 근데 몸을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치면서 한번 그쪽으로 내가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손을들썩거리진 않는지 페이스에 대한 이해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 뭐 제가 그립 이렇게 잡으면 어때요? 그쪽으로 이렇게 거의 떼어놔도 이렇게 해서 보낼 수 있는 그 노력을 일단 해서 점점 어르신 스윙 아니면 은뭐 어? 그런 스윙을 좀 키우다 보면 여러분들이 타겟 지향성이 생겨요. 그럼 손이 이제 그쪽으로 늘 반응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하셨죠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 레슨으로 알려드릴 이 가슴을 돌리는 타겟 지향성의 몸통 동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컨비네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스윙도 좋지만 그냥 잡고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엉성해도 좋으니까 보내려는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감각적인 훈련법이에요 접대 골프 예요 지향성 이 에요 타겟 지향성 그래서 타겟지향성 손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제목을 붙인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은 손에 대해서했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 특별한 7일의 마지막 시간 피날레는 타겟지향성 몸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비옥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OK 초보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